아이나아니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짜증는거 뭐일까? <웃음>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웃음> 아니 오늘 지옷 입었네. 지옷이 찍찍이 옷 입었네. 그날 그때 그 지옷이었어? 그거 하나 있었잖아. 그게 이거죠 그때 컷! 스괄좀 오죠 이제는? 아이야 포즈 씨 하는 거 봐라! 아야 카라 좀 파워! 어! 카라 좀 파워! 그런 어, 거 가르치면 안 돼! 어, 너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이거 진짜! <목소리> 이제 커피 마시러 갈까? 아니야! 어? <목소리> 같이 갈까? 그럼 털 가자! 아, 모자 모자! 모자! <목소리> <좀 내리게다. 목소리> 어, 음. 햇빛 음. <웃음> <웃음>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 유안 아 왔다 어, 저기 그럼 산다 간다 간다 저기 어디 가는 거지 도대체 가자 아, 아잉도 가자 어디 가는 거야 아잉도갈 거야 한잔 하고 어, 커피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하면 될까? 네 어? 아, 커피 맛있다. 네? 아니, 커피 네. 못 마시는데? 어, 엄마. 카페이다. 어, 문안 닫힌다, 저거 왜안쓸 거야? 모자? 이제 네, 안 쓸데. 쓰지 마. 네? <웃음> 왜? 아 자기 안 줬다고 이거. 그래서 물 아, 가져온 거잖아. 아 아니. 아니 맛있어. <웃음> 음, 맛있다. 이거 그러면은, 먹어. 그러면은 이것만 먹어. 이것만 먹어. 아니 이거면 이거만 먹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조금만 먹어. 됐다. 아이들 네, 먹자. 됐다 먹자. 컵에 따라 먹어라. 달달한 연유럽대. 어, 어. 와. 어떻게 우는 거예요?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고량주 우는 거 같아. 아니, 대결하는 거 술래기 하는 사람 아니야? 한잔해. 세잔째, 세잔째. 이야. 술래기. 하나 더 주세요. 아, 이고 웃긴다 한잔 하소 아이고 이거 어디서 어색을 뼈가지고 어? 한 입에 독트리는게 어? 아니 엄마를 건배하면서 먹어야지 어? 건배 자, 자 한번 해볼게 아, 그런거 하면 안되는데 무슨 건배야 건배. 아 부집어 뭐? 건배 음 구, 건배는 아니라고 물이라 한 번에 건배, 해봐봐 건배, 아, 건배, 습니 건배, 건배, 건배, 나쁘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오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하나 있어. 왜타왜 하는 거지? 기분 좋아졌어? 기분 아, 좋아졌어? 아연아나이 봐봐 완전 어. 생지 같지? 아 <웃음> <웃음> 어. 알았어 같이 가볼까? 가볼까? <웃음> 알았어. 이거 꽃인데 꽃 이거 어. 민들레다 민들레 아이 예뻐 아예쁘다 꽃이 예쁜 게 있네 예쁘다 우와. 예쁜 꽃이네 민들레다 냄새 맡아 봐봐 음, 향기 나나요 <웃음> <웃음> 냄새 냄새 하연지 아연지 냄새 맡아 봐. 다 아니, 냄새 가아보 <웃음> 향기 나나요? 음, 냄새. 꽃냄새. 꽃냄새 하지 냄새, <웃음> <웃음> <꽃> 냄새 <맡아지? 웃음> 아, 이 전체 가 가자! 친구 좋아? 언니, 언니, 무사는 언니 무사는 좋아? 언니언니요이 나한테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는데 괜찮아요 아니, 아니 저희, 아 감사해요 죄송해요 아얘빵 예, 노리고 온거야 아아이들이 먹는거 같이 먹고 싶은예요라 저희는 사람 아, 아니 근데 빵아전 빵 빵. 아, 상관없는데 아니 빵 가실 갔어요. 목적을 이루 <웃음> 아 빵이 목적이었네. 목적을 이루 <웃음> 아니 나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 보러 오는 줄 알았잖아. <웃음> 아니녕겠어 <웃음> 아, <안녕했어? 웃음> 아이고 아니 진짜 먹는 거 진짜 좋아한다. 맞지? 오는거 있으면은 그런 거 같아. 있으면... 아빠 아아 아빠. 아빠 먹고 싶어. 아빠 드세요. 아빠 주세요빵주세요 드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 많이 마치 치즈 먹는 거 같아. 치즈 치즈, 치즈 먹고 있는 거 같아. 알다 어? 다양한 각도. 아니 이쁜지 이쁜지 아 예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많이 몬다 아 아빠 아 아빠아. 아빠아. 아. 네 나와. 받아. 주세요. 주세요. 아, 나도 주세요. 주세요. 조금 남았어. 한아한 이걸 먹어. 어떻게 주냐고? <웃음> 이걸 준다고? <웃음> 고맙습니다. 자, 한 고맙습니다. 한 번에 당첨 한, 한 번에 당첨. 아 이걸 먹어. 잡아. 슨복잡으려고 그냥 현식생 준거야 그건 안준지요 <웃음> 그래 이십 초. 이고 안돼요 안돼 안돼 안돼 안귀여워 안돼 안돼 안이귀여워 맛있겠 네. 안 맛있어. 맛고흐흐흐네흐그흐 아니,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 한아 치즈오 할 말을 잃었다 아아유모차는지을아 아, 밤에는 잘겠다 아빠 차는없유모차 들어가니까 자자 인사하 야다 <웃음> 안자겠네 아까 바로 자겠다잘먹니까 배가 부르 너무 잘어